야. 결국 난 어떻게 든 죽는 거군요. <웃음> 외면하고 싶겠지. 하지만 난 너를 외면시키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나는 너의 머리를 받친다면 또복부할 것이야 아아아아 음 살려주세요. 여기 주인이 이상해요. 아투야 엄마 봐봐. 아투야 엄마. 아투 엄마. 엄마 봐봐. 파투. 파투야. 아투야아투야야 엄마 봐봐. 아투야 엄마 봐봐. 이시더이시다이마도이 이시도. 이시도. 이도 이시도. 이시도. 이시도. 이시도. 이시도. 이시도. 이시도. 이시도. 이시도. 이시도. 이시도. 이시도도